안녕하세요 에스닉키친입니다. 오늘은 토마토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속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요리예요 주말 브런치로도 좋고 레시피가 간단해서 홍밥 요리로도 좋은 레시피입니다. 자 그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토마토를 잘라줍니다. 방울토마토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많이 먹을 거라서 큰 토마토 두개를 자르도록 할게요. 그 다음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 달걀 3개를 깨서 잘 풀어줍니다. 다음 달궈진 팬에 약불에 놓고 올리브유를 둘러준 다음 달걀물을 부어줍니다. 꼭 약불에서 부어주셔야 달걀을 촉촉하게 드실 수 있어요. 센불 하시면 달걀이 단단해집니다. 그리고 겉에서 안쪽으로 살살 밀어주면서 달걀이 뭉글뭉글해지면 불 끄고 그릇에 덜어놓습니다. 다음 같은 팬에 다시 올리브유를 두르고 요 잘라놓은 토마토를 넣고 살짝 익혀주세요. 저는 이때 소금과 후추를 한 꼬집씩 넣어서 살짝만 볶아줍니다. 토마토를 오래 볶으면 으스러지고 안 예뻐져서 또 토마토 수분이 많이 나오면 먹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살짝 겉만 익혀줄때 익혀주고 약불로 줄여준 다음 스크램블을 넣고 같이 섞어주듯이 한번 볶아주면 완성입니다. 네, 이렇게 한 끼가 만들어졌어요 정말 따뜻해서 속이 편안한 요리라서 아침 브런치나 혼자 있을 때 밥하기 싫을 때 저는 즐겨 먹는데요 아 그리고 타바스코나 핫소스 있으시면 같이 뿌려 드셔 보세요 더 매콤하고 저는 더맛있더라고요 맥주 안주로도 또괜찮더라고요 그럼 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토마토에 계란만 해서 먹었더니 좀 집안 맛이 있었는데 타바스코 소스를 같이 뿌려 먹으니까 더 매콤하면서 에피타이트한 그런 미니크한 맛이 있어요.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. 네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다음 레시피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